예수겔 47장을 배경으로 주님의 강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제가 이번 주에 청소년 집회를 다녀왔어요 청소년 집회를 다녀왔는데 잘 마치고 왔어요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청소년 집회를 참석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어느덧 9세대가 됐나? 어, 나는 되게 젊은데 어,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나? 싶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찬양이 거의 대부분이야 보니까 뭐 요즘 애들 부르는 찬양이 내가 다 모르는 찬양 거의 뭐 10개 중에 한두개 정도 알려나 옛날 찬양을 하지도 않아 옛날 찬양도 아닌데 안해 요즘 애들은 보니까 아 찬양 팀이 되게 찬양을 잘막 인도를 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모르는 찬양도 많고 자기들만 아는 찬양도 많고 이것도 문제다 싶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요즘에는 막 찬양할 때 애들이 막 뛰고 방방방 뛰고 막 난리나요. 그런데 장르가 EDM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그 박명수가 왜 TV에 나고 디제잉 하는 거 있죠 뱅뱅 하면서 근데 그게 찬양에도 있더라고 요즘에. 걸 찬양에도 이게 배경으로 깔아요. 그 EDM이 뭐냐면 하 일렉트릭 일렉트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자음 이런 음에 맞추어서 춤추는 음악인데 찬양 집회에서도 이게 들어가요. 이게 이 반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조명이 막 여기서 막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고 이 EDM 반주가 깔리는데 애들이 막 뛰는데 전 처음에 저 찬양하는데 들어갔을 때이트이팅가 그랬어요. 여기 아니 여기 뭐 나이트야? 어, 그랬어요. 근데그 찬양들의 가사가 복음적이지 않았다면 거기는 나이트예요. 거기 나이트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 뛰어놀면서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조명 음향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애들이, 젊은 애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조명과 그리고 음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이야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주님의 은혜가 보자로부터 흘러가서 강물처럼 되더라 이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다잡아갔어 쓸모있는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가서 25살 때 젊은 사람이었던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를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예 생활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또 침략을 했어. 그래서 나라를 짓밟아서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망하게 돌아갈 땅이 없어졌어요, 고국이 없어졌어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젠 자평하는 와가지고 언젠가는 가겠지, 가겠지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망도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이 오는데 에스겔의 부인이 죽었어요 선지자의 부인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소망을 선포하던 에스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 부인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위로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붙들어줘야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귀를 막고 있던 이 백성들이 상처입은 치우자 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어떤 버스기사가 졸음운전하다가 터널 앞에서 승용차 젊은 애들 한네 명인가 타고 있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차를 박아서 다 죽은 거 기억하시죠? 한명 빼고 아마 다 죽은 것 같아요. 남자애 빼고 여자애들은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 세 명인지 네 명인지 그렇게 죽었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추모공원에 묻었어요. 근데 얼마나 괴로울까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이가 그 아유 힘내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아들이 죽었어요. 일찍.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막 울었길래 다른 권사님이 가서 아유 힘내 힘내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하나님이 네 아들을 데려가시지 왜내 아들을 데려갔냐. 그래서 그 권사님이 황당해가지고 위로하러 갔다가 열받아서 왔어. 이내 아들을 왜 들어가냐? <웃음> 여러분이 교통사고에 죽은 이 젊은 이 친구들의 부모들이 같이 모인대요. 같이 모인대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게안 들어와. 그런데 같은 아픔을 겪은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주셨고 상처를 주신 이유가 뭐냐 나와 같은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힘내 나도 그런 거 겪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처입은 치유자로 에스계를 쓰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나오네요.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 나와서 저 바깥으로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물이 흘러가네요. 성전 동편으로부터 물이 흘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그런데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천사가 한번 들어가 보래요. 물속으로 들어가 보래요. 물이 찰랑찰랑해요.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걸어보라그랬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더니 조금 있다가는 무릎까지 오게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더 저만큼 갔더니 허리까지 오게 되고 어디까지 오게 돼요? 가슴을 넘어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막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꽃이 막 빨리 피는 거 보이잖아요. 꽃이 막 피어나고 나무가 확 자라나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막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강가에 나무들이 열매가 풍성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물을 거부하는 진펄과 개펄이 있었어. 여기는 소금 땅이 돼가지고 끝까지 못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물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물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 물을 몇개 이렇게 마셔보면 물마다요, 맛이 달라요. 어떤 물은 단맛이 조금 나는 게 있어요. 설탕 탄게 아니래요. 그게 물 안에 있는 미네랄과 여러 가지 광물이 그 맛을 내는데, 그게 저기 백두산에서 온 물과 한라산에서 온 물, 지리산, 강원도, 평창, 이물이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산비리리 그 물이 제일 맛있어 그 물이 좀 달어 아이 물이 제일 괜찮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어떤 물이 좋다 그래요 자기네 회사 물이 제일 좋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제일 깊은 데서 제일 깨끗한 물 제일 많이 걸러가지고 판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물이 뭔지 알아요 에비앙이라고 하는 생수예요 에비앙 이 에비앙이라고 하는 생수가 있는데요 이 생수는 15년 동안 땅속에서 걸러진 물이에요 15년 15년 동안 알프스산의 눈녹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요 스며들어가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걸러지고 걸러지고 걸러져서 어디서 나오냐면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에비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왔다 그리고 그 눈이 15년 뒤에 이 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물이 썩나요? 아니요. 걸러지고 정화되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나온 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마셔봤어요. 삶그 물이 더 맛있어. 내가 먹어보니까. 뭔 말인지, 뭔 맛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세계적인 명수라 이거. 명수. 촌물 명성의 생수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이 물, 이 물이 너무 좋은 물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물론 식물에 물주면 살아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물이 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성령님만이 이 생명수가 됨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이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환상에서 물이 흘러나온 곳이 성전이라고 랬어요그 성전은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든 교회의 강단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요 많이 넘어져요 악한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요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사람은 어제와 오늘 바뀌어 사람은 자꾸 넘어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하여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한쪽 편에 그냥 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먼저 목사님이 먼저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변질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고 나를 먼저 지적하실 때 내가 먼저 깨어지고 그곳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은혜와 진료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물 먹으면 안 돼요 그물 먹으면 막 죽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이 물이 너무 많아요 목이 마르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물을 먹기 시작하면요 죽어요 목말라 죽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시대가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CTS 제가 이렇게 신방 가보면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은 신방이 오기 전에 벌써부터 CTS에서 은혜를 다 받고 계셔 지금 벌써 유명한 목사님이 몇 분이 지나가셨어 별로 안 유명한 제가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할때 빨리 TV 끄세요, 그래. 빨리 TV를 끄셔요. <웃음> 여러분,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홍수의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수가 되기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오늘 이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요. 또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심령이 하나님 만족시켜주시는데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너 예수 믿었구나 이게 내가 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였고 지금은 별명이 문어영표 문어영표라고 하는 이영표씨 아시죠? 왜문어영표라 그러는지 알아요? 피파에 보면 은 문어가 있어 그 문어가 뭐 이기는 팀을 이렇게 맞춘대요 점쟁이 문어라 그래 웃기는 잔뽕들이야 그런데 이영표씨가 정말 탁월하게 예측을 하더라고 몇 분쯤에 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소한 몇골 이상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해 진짜 정말 탁월해요 예측이 그런데 이형표 씨가 축구선수 시절에또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되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가는 데마다 막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하더래 너는 믿을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네가 뭘 그렇게 안다고 자꾸 이렇게 떠들고 다니냐고 죄좀 보라고 쟤 아무 말도 안 하지 않냐고 너만 왜 자꾸 유별나게 이러냐고 그래서 선배들이 그러니까 기가 팍 죽었어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에이 이제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전쯤에 어떤 분이 자기에게 선물로 준 책이 있었는데 맨날 봐야지 봐야지 하면서 보지도 않다가 한번 봐야지 그럼 가운데를 쫙 폈더니 뭐라고 적혀 있느냐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이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갖고 한 하루 이틀 며칠을 정말 아무것도 못했대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날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한지 들 지나고 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구절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래. 몇 번을 봐도 그 구절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영표의 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에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씨는요 지금도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자기를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도 그때 그 생각을 한대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그래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가듯이 설교 시간에만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닿은 그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퍼져가서 생명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고여있으면 안 돼요 은혜가 썩어요 나 혼자만 있으면 썩어요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흘러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물의 깊이를 재보라 요 들어가 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에게 이 물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 처음에 들어갔더니 얼마예요? 발목까지 찰랑찰랑 차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은혜가 어디까지 찼어요? 발목까지 찼대요 발목까지. 발목까지 찰랑찰랑. 뛰어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뛰어다닐 수 있어요. 헤엄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헤엄친다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아빠 나봐 이러면서 땅 짚고서 막 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있어요. 영원이쯤 되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헤엄친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물에서 여러분 발목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은혜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단계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단계 아직은 내 힘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로 뭐 주님 부를 일이 없어 내 힘으로만 하는 단계예요 교회 내 힘으로 오긴 왔는데 아직 체험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이런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마당까지만 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보면은 교회는 여기 있고 주차장은 저 밑에 있는데 주차장까지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인을 태우다가 주차장에다가 딱 갖다, 갖다 놓고 갔다 와. 그러고 자기는 한 시간 동안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1층에 로비가 있어 로비가 거기서 사람들 그냥 자판기 커피 뽑아서 먹고 이러는데 데 거기에 그냥 앉아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분들은 교회에 오기는 와요 오기는 와 근데 예배당까지도 애기 찾으러 오거나 아니면 뭐 건네주러 오거나 아니면 와서 처음부터까지 끝 스마트폰으로 한 시간 동안 내내 딴짓하거나 이런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 발목까지만 지금 교회에 오긴 왔어. 그래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까? 해갖고 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 끝나는 시간 되면 정확하게 찾아와서 집으로 가요. 이게 발목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무릎까지 차요.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무릎까지 차고 그러는데 발목신앙이니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를 나왔더니 들리네. 어 말씀이 들리네. 마음이 열리네. 그러니까 은혜가 차오른 애 은혜. 은혜가 차올라서 무릎까지 차올랐다 이거예요. 전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머리 굴려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지니까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힘들 이 꼬였을 때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다 하면은 주님은 어디 갔어요? 주일날 만나요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릎 꿇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더 꼬이더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릎 표현의 강물로 적셔지는 거예요. 그 점점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허리까지 올라갔대요. 허리. 자, 허리쯤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움직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허리까지 온 데서 막1 0 0 m 달리기를 할수 있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 이제는 내 힘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지네? 무리 허리까지 차는 단계가 되니까 에베소드 6장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허리에 뭐를 띄라 그래요? 허리에 뭘 띄어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어요 허리에? 허리띠 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왜 그래요? 로마 군사들이요. 허리에 허리띠를 차요. 군대, 우리 우리나라 군대에도 단독군장 같은 거할때 허리에 뭐해요? 이거 하잖아요. 벨트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못뭐 달아요? 원래 야삽도 달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요. 많이 달아요. 주렁주렁 달아요. 로마 군인들도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수통도 달고 많이 달아요. 그 그러니까 주렁주렁 달아야 되는데 이 띠가 만약에 끊어지거나 제대로 안 매있으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냥.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 띠를 띠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를 띠를 띠고 말씀으로 내가 진리 삼아서 띠를 띠라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누구 어떤 사람 때문에 손가락질하거나 이럴 때 옛날 같았으면 그래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자기가 아닌 당신이 하는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를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묻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에 말씀 위에 서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주렁주렁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아니면 교회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허리를 동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할게 하고 팔 걷어붙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할게 하고 허리를 동기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이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죠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찾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어떤 걸 할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허리를 동이고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곧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날짜가 8월 15일 전이나 후나 아마 고 어간에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한주 정도는 더 여유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해요?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또 꾸며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신학하셔야 돼요. 니헤미아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했어요. 전하 제 열조의 묘실이탁 황폐하게 되는데 이거 좀 제가 가서 좀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거기에 가서 필요한 제목과 재정과 보호해줄 군사들과 모든 것을 채워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성벽이 완성됐냐면 52일 만에 성벽공사가 무너졌던 성벽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어요? 미에미아가 했어요? 아니면 왕이 했어요? 아니면 인부들이 했어요? 물론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요, 양문에서부터 시작한 망대, 그러니까 벽돌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쪽 벽은 누가 쌓고, 여기서부터 저쪽 벽은 누가 쌓고, 거기서부터 저쪽 벽까지는 또 누가 쌓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불량대로, 어떤 사람은 저기서 았는데 여기 와서 또 쌓고, 자게해 주신 그 마음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쌓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공사가 이제 됐으니까, 아, 이제 우리에서는, 끝났다라고 털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교회를 자주 찾아오셔야 돼요. 자주 찾아오셔야 돼요. 아뭐 필요한 거 없냐고 음료수도 사다 드리시고 또 내가 시간이 남을 때는 팔을 걷어붙이고 도울 일이 없냐고 와서 돕고 또한 물질로 또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금하고 이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들이 뭐냐 하면 허리를 동이는 일이에요. 허리를 동이는 일은 뭐다?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내가 허리를 동이고 몸으로 헌신하는 게 바로 허리를 동이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가 없이 이 일을 하면요 노가다가 돼요 노가다 노가다 아우 힘들어 막 그래요 하기 싫어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찬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 놓고 구경꾼이 되면 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허리를 동이고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인들을 데리고 저기 충청도 시골 마을에 아울리치를 떠났어요. 가서 이제 막 농사일도 돕고, 임미용도 하고, 여름성경학교도 하고, 도배도 하고, 보수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도배를 하러 몇 군데 선정해서 집을 찾아갔는데 이 찾아간 집, 그 집들이 갔더니 집이 좀 넓더래요. 세간사리도 많고 넓고 그러는데 이 도배를 하는데 이 집주인 두 명이, 부부가 와서 좀 물건도 치워주고 도배하는 것좀 옆에서 좀 도와주고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 나가든가. 근데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갖고 다리 꼬고 TV 보고 있더래. 그 도배 끝나는데 그러면서 왜 여기는 도배가 좀잘 못됐다 그러고 여기는 좀 자시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와서 감독을 하더라는 거예요. 갔다 오신 교인들이요. 집어 던지더라고 막 밤에 왔는데 안 간대 이제. 왜 그러는가 가서 달랬더니 알아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뭐 가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도와주러 왔으면 자기 집인데 자기들이 그러고 있으면 안되지. 참 그분들이 많이 상처 입었다 그러더라고 그때. 상처 받았다 그래서 참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우리가 구경꾼이 되면 안돼요. 우리가 구경꾼이 되면 안돼요. 허리를 독일고 의뢰의 강물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역사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특별히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더워요. 여름에 보면요. 여름 수련에 따라가서 식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들 많아요. 또 우리 교회에도 식당에서 땀 흘린다고 그동안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교회가 여러분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고 하면은 식사를 하고 나서 설거지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때 내가 허리를 동이고 하는 거예요. 땀이 나도, 땀이 나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귀한 일을 한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요. 교회를 다닐 때그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가까운 개척교회,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갔대요. 제가 만났는데 주보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오늘의 식사당번 이래가지고 이름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20대 청년인데 야너 밥도 하냐?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선 다 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 걔가.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아이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청년부 시절에 그냥 제가 있던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마냥 좋고 그냥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만 하다가 그래도 작은 교회 가서 섬긴다 그래서 그것도 기특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섬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특했는지 몰라요. 아 정말 얘가 은혜가 찼구나. 은혜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렇게 땀 흘리면서 감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물이 요 점점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가슴까지 차요. 가슴까지 차면 여러분 이제 은혜의 강물에 사기 시작하면 감격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기쁘고 감격이 차고 정말 이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가 깨달아져야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이 바뀌어야 돼요 머리만 바뀌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저 이단들 있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순 엉터리로 하면서 자기들은 많이 안다 그래. 변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게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잘못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자기들 말안 들으면 가서 두드러 패고 가두고 테러를 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왜? 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를 변화시킨 게 아닌 엉터리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말씀 교회 하루 이틀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녔어요?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녔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변화시켰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슴까지 가슴이 변화돼야 가슴이 뜨거워야 사람이 변화되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 몇 센치예요? 몇센치나 될까요? 한 40센치 될까요? 40센치 되는 이 이게 목구정을 통과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어떤 분은 그래요. 40년 걸렸습니다. 그래? 영성훈련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감격이 터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눈물이 옛날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는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죄인께서, 죄인 앞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이 들고, 이게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하더래요. 그 사람이 궁금해서 천사님 뭘 그렇게 포장하십니까?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포장을 합니까? 그랬더니 갈 길이 멀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물었더니 이 포장지는 행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고난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이 고난이라는 단단한 포장을 무엇으로 열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수 있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감사 고난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행복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까지 은혜가 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차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로 감격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득 찼어요 내 키를 넘었어요 헤엄을 칠 수가 없네요 이번에 보니까 여수에서 바다수영대회가 있는데 수영 경력이 오래라고 하신 그런 사람들이 두 명이 죽었대요 물이 깊어지니까 아니 왜 죽었는지 몰라요 준비운동을 안 했다는 말도 있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지만 수영 경력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죽었어요 물이 깊으니까 죽어요 근데 은혜의 강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죽어요? 살아요? 죽을 것 같지만 살아요 죽을 것 같지만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 자식들 수련해 보내면서 그래요 가서 은혜 조금만 받아라 왜요? 은혜 받고서 목회자 하겠다고 그러고 선교사 하겠다고 그럴까봐 제 친구가 목사님인데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목회를 접고 지금은 주유소 사장님이 됐어요 주유소 사장님을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정말 인생을 즐기고 계시더라고 인생을 즐기고 있어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너희들보다 미리 은퇴해서 인생을 즐기고 있어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녀를 실은혜를 이제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많이 받되 목회자 된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농담 반, 진담 반이겠죠. 너무 힘든 길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거 시킬까 봐. 내가 더 헌신하라 그럴까 봐 갑자기 나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실까 봐.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찬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그만하라고 해도 하는 그게 바로 은혜가 꽉 차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그게 뭐냐면 은혜의 강물이 가득 차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단계 그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바로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양의 파바로티라고 하는 조용갑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찬양을 참 좋아해요.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앞부분만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심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는데 이분이요 참 찬양이 참 l i 로 t 요 제가 그래서 이분 찬양을 불러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웃지 말라고 밑에 f 놓고 여러분 이분이요 정말 정말 전라도 좌시골에어 태어났어요. 근데 그 l e 석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두 l 려 t 어 l e b i 섬 꼭대기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려고 그랬대 그런데 보니까 아플 것같더래 그래서 다시 왔대 아버지가 공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갔더니 공장에서도 또 그렇게 도구 이름 못 외운다고 그렇게 머리가 빵꾸나도록맞았대 여러분이 자랐는데 뭐로 됐냐 복서가 됐어요 한국 랭킹 7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너무 감격해갖고 주야! 아무도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가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집에서는 일어날 수 없어서 교회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잤는데 주님을 외치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여기 시끄럽다 그러고 막 그래서 나중에 산에까지 갔어요 스님이 와가지고 시끄럽다 그래서 막 영적 전쟁도 하고 그랬대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너무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유학을 보내줬어요 이탈리아로 돈을 다 대줘서 유학을 보내줬는데 정기적으로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이분이 거기 갔더니 음악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시작하고 콩쿠르에서 우승하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돌아와가지고 조직검사를 해봤더니 다리에 암이 생겼어요. 괴사가 되고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린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지금은 서울대를 나온 분도 아닌데 서울대 쪽에 입구 쪽에 이런 성악원을 차려서 노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무료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분이 와서 간증을 하고 노래를 했는데 너무 너무 아름다워, 너무 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더라고. 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음을 낼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주여를 크게 외쳐보세요. 주여, 이거를 외치다가 자기가 고음. 득음을 했다 이거예요. 득음을 했다 이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시골 그섬에서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 어린 시절 부루하게 보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오늘 내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고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라고 그 은혜를 나눌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자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 이 물이 정말 아버지 세상의 무당 종교는 싹싹 피는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잘돼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은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유치원 버스 안에서 4살짜리 아이가 폭염 가운데 죽어갔어요. 그날 온도가 섭씨 36도 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안 내부 온도가 70도 이상이었어요. 아침에 엄마는 분명히 데워버렸는데 저녁때 아이가 죽음으로 거의 다 죽어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체온이 42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병원에서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얘가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 빈 물통을 싸줬대요. 가서 물 받아서 먹으라고. 근데이 아이가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가방을 열고 그 비닐을 뜯으러 가면서 뜯어서 물통을 열으려고그 물을 먹어보려고 물도 없는데 그걸 먹으려고 이 아이가 했던 그 흔적을 보면서 어머니가 오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빼마른 인생이 될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도요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한 모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발목부터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우리의 온몸을 적시고도 남는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생명이 살아나고 계속 거부하면 진펄과개펄이 돼서 버림받는 소금 땅이 된다 그래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해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생명들에게 흘러나누어주고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